제가 단학 지도를 수없이 해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명상 좋아하는 분들이 단학 잘 못하고 단학 잘하는 분이 명상 잘 못해요. 여기다 양심을 넣어도 마찬가지 양심 좋아하는 분이 단학 잘 못하고 단학 잘하는 분이 양심 잘 못해요. 뭔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결국 보면 욕심 많은 분들이 단학을 잘해요. 다그 욕심으로 버팁니다. 진짜 재미없는데도 버텨요. 그 성취할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근데 명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내려놓고 평온하다.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욕심이 사라지면 호흡을 못 늘립니다. 그때 또 기운의 변화는 있지만 그 정도지 본격적으로 단학을 연구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두 개, 의세계예요 마음을 비우면 되는 공부랑 욕심을 일으켜서 성취를 해내야 되는 공부가 근데 현상계는 두 공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형의하의 세계에서는 요 마음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마음을 비우면 형의상으로 갑니다. 마음을 내면 형의하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래서 노자 1장에서 무욕이면 욕망을 비우면 도의 미묘한 본체를 보고 유욕이면 욕망을 일으키면 도의 굴러가는 작용, 보편 법칙을 연구하게 된다. 노자 1장에 다써 놓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철학자는 마음 비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비울 때는 확실히 비웠다가 다시 일으켜서 양심에 맞게 처리해버리는 게 준대 일으키는 걸 주로 하는 분들은 마음을 비운다거나 양심에 맞게 한다는 걸잘 못하시고 내려놓기만 잘하는 분들은 비우는 건 잘하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뭐 해보라는 역시 양심이나 단악을 잘 못하세요. 비우는 것만 잘해요. 모른다 하면 그렇게 평온해요. 양심할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또 한편으로 그걸 또 호흡을 운영해서 뭘할 생각하면 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특징은 학당에 이제 몇 년이고 와도 또 물어봅니다. 호흡이 꼭 필요한가요? 그래 <웃음> 저희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희도 난감하고 서로 난감하 하긴 하셔야겠죠. 이런, 이런 대화가 계속 이루어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호흡도 하셔야 돼요. 왜냐? 호흡을 길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꼭 호흡이라는 걸 관리하면서 여러분 욕망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호흡이 잘안 돼요. 스트레스를 주는 학문이에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마음 관리할지 즉, 마음을 쓰면서 관리하는 법을 안 배우면요. 항상 우리는 도망가서 쉬어야 돼요. 그럼 가족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이 가족 때문에 모른다가 안 되네 해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도피하면 편한데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있으면 편한데 일으키면 그걸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올바른 영성이냐는 거죠. 내용 언제 실험해야 되냐면, 여러분, 몰라는요. 잘될 때는 다 돼요. 몰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될 때는 아무 일 없을 땐잘 돼요. 마음 평온하고 집안에 큰일 없고 당장 뭐할일 없고 다 이럴 때는요. 몰라 잘 됩니다. 문제는요. 집안에 막 지금 가족마다 문제를 터뜨리고 이게 얽혀서 복잡해졌을 때 그때 몰라 하면서 생각이나 욕망, 정체 상황이 왔을 때 교통정리 잘하는가 그걸 봐야죠.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차 다니지도 않는 길에 서서 교통 정리하면서 내가 좀좀하나 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 어쩌다 한두 대 가는 건 해요. 문제는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쳤을 때 교통 정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영성의 실체인데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계속 하려고 래요 모른다만 계속 자꾸 도피성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욕망의 세계에 뛰어들어 버려요. 호흡이나 뭐 이렇게 마음 일으켜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면 욕망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단악을 해도 요 아주 욕심으로 하고요. 양심분석을 해도 남 지적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이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나는 이유입니다. 뭔가 하나씩은 얻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너무 안 맞고 영성이 개발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은 많이 쓰시고, 정력을 엄청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뭔가 탈선하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 나무는 지금 이대로 자라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근데 되게 열심히 비료도 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시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게 자라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말을 안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제 양심에서 도저히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을 아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